한거 조금 하고 자 여러분들 그 리샘하라 할때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부게로 어떻게 빨리 뺐냐면 일단 여러분 월드컵 봐요 그냥 월드컵 보고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경기 하나 보고요. 어차피 계정은 다른 서버 들어가면은 리샘하라 되니까 아무데나 다른 서버 좀앞 서버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뭐 S6이나 7뭐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뭐 저랑 같이 할수 있으니까 좀 재미있긴 하겠죠. 그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쿠폰 번호 있죠. 쿠폰 번호 일단 먼저 다 쳐요 사전 예약 보상 못 받아도 쿠폰 다 쳐요 보드 스카이 뭐 옐로우 투스맨 뭐 골든 에그맨 지금 한 다섯 개의 쿠폰 번호가 있잖아요 이거 하비 채널을 보면은 제가 영상 올렸으니까 쿠폰 싹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국 파츠 있죠 한국 한정 파츠하고 한국 제노스 있죠 제노스 요 제노스하고 한 같이 두개만 가지고요 일단은 올릴 수 있는 만큼 계속 올려보세요 계속 올리다 보면은 제노스가 어쨌든 두개를 주잖아요 석뽑기할때 주고 또 보상으로 또 주고 하니까 제노스 그냥 준단 말이에요 얘네 둘로 밀수 있는 데까지 밀잖아요 그냥 계속 밀어요 밀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이벤트 다해 그러다 보면은 오늘 내가 모았던 양의 그 다이아만큼을 모아서 오늘 내가 14,000개인가 15,000개 모았잖아요소환권 90장 모었고 이게 딱 그것만으로 가능해요. 진짜 깔끔하지 않나요? 가장리세하기 빠르고 깔끔한 방법이에요. 딱 1시간만 하면 돼요. 게임. 1시간도 안 걸릴걸요? 나는 왜냐면 그거 어제 월드컵 보면 서 그냥 옆에서 이렇게 누르기만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누르기만 하고 밀었는데 그때 스프바들이 다안 끝났었어. 아우, 바로 s t 어입니다 바로 s t 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새 가이아는 그만큼 만기 15,000개 정도 모아져 있고 소환권은 한 50장 정도가 모여 있는 거예요 50장이 모여요1 0 0장이 100장 정도가 모여져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꿀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리셋하고 싶다, 지금 내답 답 없다 근데 제 지금 두개 보니까 사실 답이 없거든요 반행이게만 지금 세번 나왔어요 그래서 두개가 사실 답이 없어서 공개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 시, 이제 격투대 가실 분들은 공유 두번 하셔서 이 실버팩 받는 법도 제가 영상 이거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공유하기 누르는 게 아니라 가운데 페이스북 표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표시 누르신 다음에 격, 격투백 짜실 분들은 이렇게 실버팩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쿠폰을 빠르게 다쳐라 있는 쿠폰을 빠르게 다쳐라 그는하비션으로 영상이 있어요 쿠폰이한 다섯 개낼 겁니다 쿠폰 다섯 개 빠르게 다치고 그리고 기본적인 스테이지 주고 이벤트 하고 하다 보면은 그걸 빠르게 하다보면, 은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다이아나 14,000개, 하루 지나면 다이아나 14,000개, 소화권에 거의 1장가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캐릭터,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가로, 우 오로스, 소니, 타치마키, 여기서 두개 잡고 가면은 개꿀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두개 잡고 가시면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개 잡고 가시고 나머지는 대게 맞게 짜서 가시면 은 맞고요 그렇게 리세마라를 빠르게 하는 속도 리세마라 하는데 30분에서 1시간이 안 걸린다 네. 그렇게 해서 리세마라 빠르게 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내 대게 답이 없을 때는요 지금 쿠폰 살아있을 때 빠르게 빠르게 도전하세요